환상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? 아침에 비왔댔는데 저는 자느라고 불거든요 귀여워 난 동상인 줄 알았어 <웃음> 안녕 아, 여기에 뭔가 조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친구랑 보이스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? 또 규성 오빠가 보이스에 나온다니 <웃음> 보고 또 후기를 알려주려고 영화 예약을 했고 요즘 날씨가 워낙 더 가을이라기엔 너무 더워서 제가 요즘에 계속 나시에 자켓 입고 돌아다녔는데 이러다간 제가 좋아하는 옷을 한 번도 못 입고 가을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더위를 참아보고자, 그냥 요렇게 입고 나갑니다. Mm-hmm. 라구소스 냄새가 엄청 강해. 메시드포스이 음 초가 진짜 맛있다. 짠. 이렇게 큰걸살 생각은 없었는데 초코 케이크이다 안녕하세요 어제 어, 머리가 바뀌어서 돌아왔어요 <웃음> 요즘 좀 정신없이 날들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내 인생 최고로 길게 느껴지는 하루 약간 하루 72시간 같은 느낌 제가 무용을 다시 어떻게 하다보니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냥 허리를 조금 다쳐가지고 거의 지금 엊그제부터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? 오늘은 뒤척이다가 통증 때문에 놀래서 깨고 아 이거는 무조건 병원 가야 된다. <웃음> 이게 <웃음>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이게 문제야. 왜 약간 참고 참고 참다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일이 커졌을 때 병원을 가자고 <웃음>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재활 선생님한테 SOS를 청하고 어, 바로 병원 가서 이제 충격파 치료 도수 받고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스케줄을 끝마치고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먹은 게 김밥 한 개밖에 없거든요? 그래가지고 아, 막 너무 힘들고 기운 빠지고 이런데 저는 항상 이럴 때 초코 케이크를 먹습니다 한 3, 4년 만에 다시 쇼컷을 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돼요. 제가 어제 머리를 자르고 오늘 다시 샵을 갔었는데 저를 못 알아보셨대요. <웃음> 누군지. 이미지가 그렇게 다르나? 원래 제가 하던 쇼컷보다는 조금 길게 잘랐는데 음, 매우 만족합니다. 제가 벌써 그레이 아나토미 시즌 14를 보고 있단 말이죠. 음. 귀여워. 옷을 이렇게 뜯었어. 아 너무 힘들어. 오늘은 많이 못 먹겠어요. 씻어야 되는데 씻기가 너무 귀찮네요. 오늘 하루가 진짜 왜 이렇게 긴 느낌인지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말이겠다 혼자 기로 혼자 나한테 어 이전하고 두 번째 오는 거다 맞아. 연습하다 보니까 발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 이렇게 약간 살이 밀리면서 물집이 잡혀있길래 다 뜯었어요. 느낌 이상해. 이 어디가 거지 같네. 다행히도 진짜 운 좋게 제가 늘 다니던 병원에서 백신을 맞게 됐거든요. 빨리 와. 우리 열린 김현우님 헤들어가시이 이거는 1차 때 시국이 엄청 터졌었기 때문에 <웃음> 오늘도 만껏 먹을 거예요. 쫄면을 시켰어요. 쫄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창화당에서 주문하려니까 창화당이 오늘 너무 늦게 열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지점에서 시켜봤는데 만두랑 어떻게 만두 냄새도 너무 좋아.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약간 어지러워요. 제가 원래 편두통이 되게 심해서 1차 때도 이렇게 계속 어지러운 게한 3일 내도록 갔었거든요. 뭐요 정도는 요 정도 어지러움은 제가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어지러움이라 괜찮긴 한데 좀 오늘 하루는 누워서 푹 쉬어야겠어요. 아직 뭐 팔은 딱히 불편한 거 모르고 이차 맞았다 아왜 머리가 긴거 같지? 3일밖에 안 됐는데? 촬영은 다음 주인데 너무 긴거 같기도 하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요 옥수수 빵 먹을까? 원래 옥수수 빵은 따뜻할 때 먹었어야 했는데 지금은, 맞은 지 이제 일곱 시간 지났는데, 약을 먹고 자서 그런지, 어, 지금 너무 멀쩡해요. 엄청 푹 잤어요. 새벽에, 팔이 좀 뻐근해서, 자다 깨가지고, 타이레놀을 먹고, 다시 잠들어서 지금 열두시인데, 지금 일어났거든요? 근데, 왜 나는 안 아프지? 입술색이 없어서 이렇게 아파보이는 건가? 아니 명랑핫도그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떡볶이랑 같이 시켜서 명랑핫도그도 여러 개 시켰는데 으아 혼자 먹는 한 끼이긴 한데. 남으면 뭐 냉동실에 넣어두면 되지 않을까요? 음! 허! 떡볶이 맛있어! 제가 로 w 떡볶이 매운맛 시켰거든요? 맛있어! 아 배불러 떡볶이도 거의 남았고 핫도그도 3개 하고 하나 먹다 말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같이 치고, 게임이 정말 누나 힘들었어